요. 필라테스 호흡법은 흉가코 복부, 골반 기저근까지 같이 하시는 호흡이에요. 오려저 이제 호이요등 내부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남하을나임전성 고... 어. <놀놀람> 아, 당뇨 걸릴 것 같아서. 음. 응. 고 허리 통증도 더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은 고민 임상부 다이어트 콘텐츠는 처음 뭐지 어,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준비물은 매트만 있으시면 됩니다 흉낙지 수행법은 흉낙고 흉낙고 기저균까지 같이 하시는 호흡이세요 얘반 기저균은 골반 뼈 하부에서 요도 방광객 내부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호흡이예요 <웃음> 진짜예행일세요 아, 저기요. 방해되거든요, 님들? 아, 얘네 너무. <웃음> 얘네 방해돼요. 똑똑 가서 해 주실래요? Nope. 아. <놀람> <놀람> <놀람> 진짜 미안한데 정신없거든? <웃음> <웃음> <웃음> 아 여기서 셋이 뭐해? 미미 <웃음> <웃음> 맛있게 내려 마실 거고 그릇에 그대로 올라와 주으실요